안녕하세요 선주님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? 어, 아침 출퇴근길에 늘 저희 영상을 본다고 하셨는데 어, 좋은 영상 요즘에 많이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, 다른게 아니고 어, 이 영상이 어, 이렇게 저희 영상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제가 또 보라색을 또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, 인사가 좀 늦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, 그냥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아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데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늘 댓글도 제일 먼저 달아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잘 봐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애청자입니다. 어, 앞으로 하시는 일더 많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요. 어, 더운 여름에 가, 어,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